안녕하세요. 이거 골뱅이, 골뱅이 무침 할거예요 골뱅이. 오이 하나 갖고 이걸 오이를 소금 한주먹 해가지고 겉을 이렇게 소금으로 문질러야지 색깔이 좀더 파래지고 겉에 있는 이물질이 다 제거돼요.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어색하게 썰면돼 소금에다가 좀 절구고 맛있겠지? 음. <웃음> 풋고추 2개, 홍고추 2개 이것도 길게 약간 이렇게 씨를 싹 뺐어요 미나리 조금 한 <웃음> 홍콩 쪽파 고추장 5개 이건 자일로스 설탕이에요 2개 식초 이거는 이런거 묻힐 때는 좀 저기 두.. 이게 두 배나 세배 식초 넣어주기 좋아 이거는 세배 식초니까 조금만 둘정도 마늘 애소금 참기름 후추 약간 여이가 이렇게 절거졌으니까 물을 좀 붓고 헹궈야 돼 헹궈서 매운 보에다가 간이 맞나 볼까? 싱거우면 소금 좀 내야 되니까 안 싱겁네 딱 맞네 네, 골뱅이 무침요 이렇게 했어요 새콤달콤하게 해갖고 밥 비벼먹으면 감나 맛있어요 <웃음> 오늘 도 감사하고요 어,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